구독, 좋아요 희철이네 신동아 피처방희철이네 신동아 피처방 안녕하세요. 오! 어! 어서오세요. 어 뭐야? 어, <웃음> <웃음> 어야 하영 오랜만이야. 어. 오아영 오하영! 아 오랜만이야. 오, 야, 오, 야. 오, 야. 오 하영! 처리네 신동아 피처이아 피처리네 신동아 피는리네 신동아 피처리네 신동아 피처리동아 피처리네 신동아 피아 피처리네 동아피봐리네아피아니아니아 이렇게 손 이렇게 한번 해줘 손 이렇게. 응. 음, 오케이. 자, 자, 자 기다려. 자 레노버 시작. 레노버. 뭐예요? 구세대 인텔 코어. 아니 하영아 이거 한 번만 읽어주면 돼. 자한 네. 번. 계속쭉한번 네. 읽어 읽어줘. 시작. 구세대 인텔 코어 i7 9700 프로세서 탑재. 오. 네. 뭐예아도생했어 됐어, 고생했어. 됐어. 됐어. 자, 이제 헤드해헤드해 <웃음> 일로 일로 야 하영아 여기는 봉상이고. <웃음> 아, 너 근데 너 오늘 웬일로 왔어? 얘 진짜 바쁘거든 우리 그리고 보통 3명씩 오거든? 그러니까 왜 혼자 왔어? 왜 너만 왔어? 저 온다고 제작비다 몰빵 아, 아 이제? 아. 왜냐면 이제 하영이가 섭외를 했대 우리 같이 알고 그러니깐 아, 그랬더니 하영이네 쪽에서 아 그럼 회당 3천 정도 주시면은 그러면 나가보겠다고 야, 별로, 별로 많이 안 받네 우리 회당 <웃음> 2억씩 받거든 진짜요? 응, 얘가 1억인데 뭐 진짜요? 당연지얘 어? 엄청 잘 나가는 프로게이머. 음. 대박. 프로게이머. <웃음> 뭐? 더 부를 걸. <웃음> <웃음> 더 부를 걸.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어, 화, 자, 앉아, 앉아, 일단 <웃음> 앉아. 왜요? 앉아, 왜요? 앉아, 바로 앉아. 앉아요? 응? 어, 우리 뭐, 희망입니 자, 그러면 춤 추자. 뭐, 슬 아, 뭐, 슬퍼, 슬퍼, 슬퍼 하지 마, 너. No, no. 생각하지 마. No, no, no.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뭐지? <웃음> 야너 <소, 웃음> 솔로 앨범 있는데 왜? 야너 카메라 있으니까 엄청 착한 척한다. <웃음> 너 이렇게 귀여운 척해. 막... <웃음> 나는 근데 얼마 전에 하영이 만났는데 하영이가 이렇게 어린지 몰라. 둘이 만났었어? 어, 우리 만났답니다. 아 우리 만났던 만났던 사이야. 어 근데, 근데 하영이 나... 어려. 하영이 처음 데뷔했을 때도 지금 너 스물네 살이지? 네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처음 데뷔했을 때 스물네 살인 줄 알았거든. <웃음> 그지? 처음 데뷔했을 때 스물네 살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네. 내가 물어봤더니 16살인 거야, 데뷔 때. 맞아요 와, 대박이지 16살이야? 그래서 지금 데뷔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 24쇼 아, 근데 되게, 아, 되게 진짜, 진짜 성소미가느껴져 어, 맞아 오, 노안이라는 거야 아, <웃음>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냐면 5% 디테 몰라, 5% 디테? 그게 뭐야? 얘가 성의 5시거든 아, 그래서 아, 그거 누가 지은, 본인이 지은 별명이지 <웃음> 아니에요, 팬분 밴... 나이가 그래. 들어도 한결 같다. 아, 감사합니다. 요즘 요즘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잖아. 융프로디테라고아 원래 윤아 선배님이셨죠. 아 원래 윤아였다가 너한테 잠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시 갔어. 아니. 아 그런 대부가 있어? 아 없어요. 원래 윤아인데 너가 뺏은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아프로디테는 아, 원래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여신. 윤아 선배님. 아프로디테아프로디테아프로디테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신인들만 오는데. 그러니까 야 하영이 데뷔 이제 너 9년. 8년? 9년 차지? 네야 네. 뭐, 오늘 왜? 오늘 근데 한 명이에요? 왜요? 진짜? 오늘 야, 한 명인가? 부족해요? 야 나은이는? 아 <웃음> 정말 아니 은지는? 멤버들 네. 다잘 있죠 은지한테 전화 한번 해봐 근데 어, 음, 한나 지난번에 팔아야죠. 은지한테 한번 혼난 적 있어 왜요? 미국 할리우드 볼인가 공연 갔거든 네. 은지 솔로 가수로 왔었어 네어 그래 안녕 반갑다 오랜만이야 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 이렇게 남보듯이 하냐와너 은지랑 연락도 해? 연락한 지 오래됐는데 와 대박 난오호영이랑밖에 연락 못한거야 말해주요그다고 <웃음> <웃음> <웃음> <그것도 웃음> 감사한 줄 알아요 <웃음> <웃음> 그다고 감사한 줄 알아요 자 에이핑크 데뷔 때 뮤비 보자 아니요 출생 1996년 7월 거잖아. 19일 생 <웃음> 이때 나은이가 18이었을 열, 열 거야 나은이가 맞아요, 아, 맞아요. 초롱이 봐아 뽐이 아, 되게 민망하다 이러지, 이러지 마요 얘들 아, 다애띠다 손나 이쁜 손나은 아니야 어 아, 진짜 손나 이쁜 손나 너가 나은이랑 사이가 안 좋았나? 아 나은이랑 완전 좋죠 아, 아 나은이가 아니야 나은이랑 이렇게 부서를 얘는 나간 멤버가 있어 아 괜찮아 어차피 그거 안 나가 야야 그 우리 뮤비도 나갔어 강인이랑 한경이랑 야, 다 우리 나갔어 우리야 우리 나간 멤버더 어. 많아 야 우리 <웃음> 야 네명이야 우리 뮤비도 나갔어 오 어, 뽐이! 남 내, 네, 남주 아 초롱이 유도의 달인이야 초롱이가 합기도예요 아 합기도 기도하자 <웃음> 이동하는어 아, 하이라이트 아 초롱이 이제 그만 볼까요? 아니, 너가 나야지진아 그거 너야 얘가 이절 첫컷 뜬 걸? 아은 썽할 수도 아, 어! 어. 그렇지, <웃음> 그렇지. 그렇지. <웃음> 아, 잠깐만. <웃음> 아, 왜야왜야왜이어 어, 아, 아, 사람 때린다 아, 여기 아니네. 아. 사람 린다 그래, 게임 합시다. 그래. 야, 망하네. 1대1 붙어서 네. 내가 이기면 어? 둘이 1대1 할 거야? 피철 선배님은 여기 맨날 하셨잖아 주구장창 이 정도 했는데 못하면 다보자 <웃음> 아니 그니까 왼손으로만 하세요 뭐? 에이 그 말이 안 되지 피대박 개수작품 <웃음> <웃음> 개수작품 <개수적군요. 웃음> 아니 그 아. 1대1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래? 그래? 이번에 뭐야? 새로 업데이트해서 어 진짜로? 어 그래? 야 우리, 우리 거 보고 뭐? 진작에 업데이트하지 뭐한 거야 야 우리 거 보고 업데이트했네 야왜 이제 업데이트했어? 제가 권의를 그래. 했어요 아 그래? 자 야, 둘이 1대1? 내가 이기면 넌 얘기할 거야 딱 얘기해 이거 딱 얘기해. 모니터 하나 사주기 뜯어가기 <웃음> 아니, 그 안전하게 탈어할수 야, 이 아닌데. 너 여쭤. 정산 안 돼? 네, 절대 안뜯어 지금. 니가 이기면 오늘 하루 중에 내가 너한테 니네 시킨 신부름 끊길 <웃음> 오케이. 존대말 쓰고. 너가 지면 그거 해라. 너 인스타그램 하지. <웃음> 네. 인스타그램 프로필하고 이름하고 다 김희철로 바뀌어. 어. <웃음> 아! 진짜. 어. <웃음> 하루 동안. 어. 하루 동안. 어. 끝날 때까지. 거기다 올리면 되잖아. 나랑 칠 때까지. 어. 회식할 어. 때까지. 김희철인 척 하기. 인스타그램. 희철인의 어. 신동환 PC방. 그렇지. 이거 홍보드 해주고 어, 해줘고. 게임 졌습니다. 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나를 완전 오늘 찬양을 해야 돼. 이이 희철이네 신동아 p c 방 유튜브 링크 걸어주고. 응. 그 나를 찬양해야 돼. 어. 오케이. 그리고 증거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 왜 설마 너 나랑 사귄다고 스캔들을 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런 걱정 안 돼. 요 그런 걱정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런 자, 규칙을 얘기할게. 3판 2승선제야. 여기로 가야 돼. 3판 2승선제. 2승선제는 어. 뭐야? 먼저 승선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2승선제야. 어. 어. 자, 아, 일단 저기서 막 먹고 싶은 거다 먹어. 그다음 네. 싸워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야, 여기서 어떻게 싸워? 너, 이제 형, 그, 형저 끝으로 형형 가요. 아니, 일단. 아직 먹지 마. 저 끝으로 가요. 예. 그 아군 사격 전환. 아 자, 첫 번째야, 첫 번째 판. 아, 잠깐만. 나 긴장해서 똥 매려. <웃음> <웃음> 둘의 첫 번째 대결. 자 세판 중에 두 판을 먼저 이긴 사람이 이승자예요. 형, 똥 매력? 똥 싸면은 형이긴걸로해줄게 <웃음> 어, 여기서? 어. 아, 나 과민성 그거 있잖아. <웃음> 자, 준비! 첫 번째 경기. 시작! 자, 김희철 배워요. 첫 번째. 어, 우리 하영 선수. 아무도 먹고요. 일단 지피는 대로 막 먹고 있어. 자, 김희철 선수. 어, 뭔가 느린 듯 하면서. 뭐 예. 뭐, 총이 없어, 이씨. 자, 자, 자, 벌써. 자, 조준, 조준 돼 있고. 오. 자, 자, 서로 끝에 있죠? 자, 우리 김철 선수. 와. 자, 오! 적격 달았어요. 저격 달았어요. 스코프 달고. 아. 어, 뭐 뭔가 오는 것 같아. 야, 이거 거 같네. 야, 이 우리 레이저 나가면 지랄이야 이거. 야! 아. 어. 뭐 이거? 자, 레이저 총이에요. 무슨 총인지 오. 모르니까 다들. 어, 아, 씨. 자, 서로 반대편에 있거든요. 이거. 투철하세요. 님. 구. 자, 첫 번째. 어, 이거 우와, 재밌네. 이거... 오, 어, 그럴 할줄 알았어. 씨. 해방하는 거가 되고 아, 있었는데. 서로 이제 서로 어, 위치를 모르고 있어. 서로. 어, 서로. 형님, 어, 얘 어디, 예, 어디 갔어? 어씨, 나총총뭐 이래? 아, 백팩 뭐야 이거? 하이바. <웃음> 자, <좋게>. 서로 만나야지 <웃음> 일단 뭘 싸우던 거 하는데. 서로 지금 음. 돌고 돌고 있어요. <웃음> 다시 돌고. <돌봐. 웃음> 자, 각자 하나 위치로 다시 왔고 네네 아, 네, 이제 붙어 주셔야 돼요 자 이대로라면 형 너무 안 끝날 것 같아 이거 삼판이 승자 말고 단판으로 자, 할게 단판으로 자자자 자, 자, 자, 자 깔끔하게 아 잠시만요 자 깔끔하게 총 어떻게 주세요? 여기 이제 총 그만 붙고 다 충분해요 이제 밑으로 내려봐 밑으로 내려봐오오자 아, 아, 마셨어 마셨어 아씨 어우 정어자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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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철이리네 아, 우리는 슈퍼준이! 아, 어,요! 저는 신동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희철입니다김철씨저왜 불렀어요, 근데?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빠바바바. <웃음> 와, 여러분, 12월 12일부터 1월 7일까지 우리 에이펙스 레전드 있잖아요. 네. 미라지가 주최하는 야, 크리스마스 파티와 함께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기간 한정 모드인 윈터 익스프레스와 아, 새로운 모드. 미라지 보이지 마을 장악전을 플레이하자. 패스파인더 영웅 세트 및 기간 한정 의상 아이템을 겟해보세요 야 여러분 주말에는 XP 두 배인 거 아시죠? 자 주말에도 에이패 I enjoy the winter months Time to hibernate for the winter p You know you miss me